굉장히 아름다운 뮤지컬 영화예요 선생님이 어릴 때 많이 보던 영화기도 한데요 오늘은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도레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크로스 핸드 테크닉을 배워볼 거예요 크로스 핸드 테크닉이라는 건요 우리가 봐서 손가락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위로 더 많이 올라가고 싶을 때 쓰는 테크닉이기도 해요 스케일을 칠때 쓰는 테크닉이죠 이런 식으로요 먼저 악보를 보면은요 오, 이제 좀 심플하게 눈에 들어오나요? 멜로디는 단순해요 그죠?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은 음도 없고 미를 C에서 시작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을 보면 이제 코드가 눈에 보이죠? 베이스 C 그리고 스킵스킵이에요 그런데 이두 음은 같이 치는 거죠 붙 때는요 스타카토나 르가토를 다 빼고 그냥 악보만 보세요 박자와 음을 읽으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르가토, 스타카토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박자는 4분의 4 박자고요 4, 4자 오른손은 어디죠? m i d d l 서 시작해요 그리고 왼손은 베이스 C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음은 스킵 스킵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준비되셨어요? 가볼게요. One, two, three, go. One. 언제 쉬고 언제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것만 계산 잘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두번째 줄에 가보면 왼손은 어디죠? 음! 처음에는 rest고요 F 그리고 이거는 s e c o n right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니다. 두 번째 라인도 라이트에는 right 어디서 시작할죠? 오 D with finger number t 갈게요. Ready? Go! o n 그래서 D구요, 그다음 G, FG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right h a n d e 는 f 죠 그리고 그 옆에 음에는 타이가 붙어 있어요. 타이는 붙임줄이니까 안 치는 거고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리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어, 시작음은 E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게 손가락 번호입니다 여기서 라이트 right 핸드는 1번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어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요 더 이상 이보다 낮은 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높은 음은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크 해놓으세요 자 그다음 레프트 핸드를 보면 또 똑같아요 첫 번째 라인이랑 비슷해요 E&G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라인 가봅니다 준비되셨어요? 1, 2, ready, go! E, right hand, left hand, step up, up, left hand, left hand, skip, skip up, to w count, skip down, to w count, skip up bucket, 2, 3, 4. 간단하죠? skip and step으로 보면 E, F, G. G, F, E 이렇게 읽지 않아도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악보를 항상 볼 때는 꼭 그림처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라인으로 가보면 그 다음은 O 이것도 스킵인데요. 이거는 아까 봤던 이해, 이해하고 지는 아니에요. 그럼 뭐죠? Line to line. 그리고 아래음이 F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 여기 세번째 말기로 나 와보면 어떻게 되죠? C 그 다음 어, 좀 멀어요 노트가 스킵 스킵하고도 올라가서 네 C A F 두손 다같이 갑니다. 양손 오른손은 F 그런데 FINGER NUMBER TWO 2번으로 가고요 LEFT HANDE는 F AND A READY GO F LEFT HAND LEFT HAND STEP UP UP REPEAT STEP DOWN DOWN 그 다음 SKIP UP이고 LEFT HANDE는 C에요 G예요. 그런데 어? 핑거 넘버 5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다고 깜빡 잊었는데요. 오른손 떼셔야 돼요. 여기 라스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 붙였는데요. 항상 1, 2 그리고 떼고 준비하셔서 그 다음 스텝다운 G지만 핑거 넘버 5로 미리 옮겨 두세요. 그래서 라이트 n d 는 G h 트 n d 여 노트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G에서 skip down, skip down 이렇게 보시면 훨씬 쉽죠 그래서 G Left hand, Left hand Right hand C Step up up.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의 레슨 포인트예요 Step up F인데요 Finger number 1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갈 때에 손목을 살짝 밀어주세요 그래서 Finger number one. 그리고 얼른 틀어서 이렇게 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다음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손을 옮겨주고 2번, 3번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thumb, under, big man u m b e r 3 1번 손가락이요 3번 손가락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일을 칠때에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기도 해요 스킵이라는 건 건반을 위에서 순서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단지 빨리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소리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바꾸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가장 쉬운 손가락 번호를 찾았는데 그게 1, 2, 3, 1, 2, 3, 4, 5로 가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음 피아노에는 까만 것만 두 개와 까만 것만 세 개가 있는데요. 까만 것만 세 개일 때는 1, 2, 3을 치는 거고요. 그다음 까만 것만 네 개일 때는 1, 2, 3, 4, 1, 2, 3, 1, 2, 3, 4로 갈때 손가락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1, 2, 3. 번호를 바꿔주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올라갈 거면 5로 딱 끝을 내는 거고요 더 올라가고 싶으면 손가락 번호를 1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스케일을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1 2 3 그리고 1을 손가락 번호 1을 3번 아래로 두는 거죠 그리고 칠 때에 살짝 손목을 미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친뒤 바로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테크닉이니까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다섯 번째 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문. 그게 노트의 샤르이 있어요 그러면 어, 까만 것만이 두 개예요 어디를 치죠?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를 누르죠 그래서 1, 2, 3, 4 그리고 F인데 샤르이니까 여기고요 G에 샤르이니까 여기가 되죠 어려울 거예요. 뭐가요? 치기가 훨씬 편안하답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더 가면 1 2 건너뛰고 2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루기 사인이고요 자 그다음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1번에 꼭 2번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안 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5, 2, 1, 2 이렇게 쳐도 되고요 5, 3, 2, 1 이렇게 쳐도 돼요 아니면 5, 2, 2, 2, 2 이렇게 치셔도 돼요 여기는 어떻게 치든 상관없어요 손가락 번호 중에서는요 꼭 따라서 치지 않아도 되는 내 손가락에 내 몸에 맞는 손가락 번호를 쓸 수도 있지만 내 손가락의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꼭 사용해야 되는 손가락 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테크닉이라고 불러요 대가들이 많이 쳐보고 이 손가락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한 것들이에요 그거는꼭 따라서 쳐야 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 번호를 칠 때에 훨씬 더잘칠수 있답니다 그래서 스키를을칠 때에는 꼭 손가락 번호를 따라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음 똑같으니까 됐고 그럼 이번에는 처음으로 갔다고 치고 세컨드 엔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컨드 엔딩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로 돌아가면 Right 딩은 C예요 그리고 Step Down Down Down Down All the way F까지 손가락 번호를 그 다음에 3번으로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해요 오, 이번에는 반대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미리 3, 하고 언더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개를 다 치고 이렇게 손목을 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스케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라이 g h 는 C 스케일 내려오는 것을 치는 거고요 왼손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왼손 올라갈 때에는 C에서 손가락 번호를 다 쳐요. 그리고 3번으로 바꾸죠. 어,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까 스케일은요, C에서 시작해서 C, D, E,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F, G, A, B를 3번으로 가는 게 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닌데요. 맞아요. 그 룰은 오른손을 이야기한 거고요. 왼손은 달라요. 왜냐면 우리의 손가락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은요 5 4 3 2 1 3 2 1로 가야지 맞는 손가락 번호랍니다 자이 곡은 그닥 어렵지 는 않아요 하지만 빨리 칠 때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Find h a s C o C 원. two, three, go! 이정도 속도돼요. 아시겠죠? Ready? One, two, ready, go! 템포 120입니다.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t 1, 3를 치든 2, 4를 치든 괜찮아요 선생님이 치다가 중간중간에 손가락 번호가 조금씩 바뀌는 거는 그 손가락 번호로 쳐도 된다는 뜻이고요 항상 바뀌면 안 되는 손가락 번호가 있어요 뭐죠? 스케일이에요 1, 2, 3, 1, 2, 3, 4, 5 이건요 절대로 지키셔야 하는 손가락 번호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요 스케일을 치기 위한 기본적인 손가락 번호를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주에 더 재밌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